오늘 3월 23일 아르헨티나 규모 6.5 강진 이후 필리핀에서도 얼마 안 있어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 말 그대로 부리고리. 지역의 폭발적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허. 최근 두 달간의 지진을 살펴보면 이제까지 지진 방송을 하면서 동일본대 지진이나 구마모토 대지진 한신아와지대 지진 등의 지진 전조 현상들과 똑같은 상황으로 보여지며 3월 23일 목요일 현재까지 아직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정말 의아할 정도입니다. 제가 지진 방송을 4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부리고리와 일본에서 지진이 폭발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에서 동일 본대 지진과 같은 규모의 규모 9.1의 강진이 발생을 하는 것을 상정하여 대비를 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으며 만약에 일본에서 규모 9.1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국과 중국 등에 미치는 피해에 대하여 예상을 해보자면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본 내에서는 450만 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규모 9.1의 지진은 작은 섬나라 일본을 통째로 멸망시킬 수 있는 규모의 지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진의 규모를 예측하는 것은 전 세계인의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지진의 진원지가 도쿄 인근이라면 수도권 3대 지역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이미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4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숙자가 될 것입니다. 진도 9.1의 강진으로 인하여 일본과 같이 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인구 밀도는 작지 않은 나라는 그 영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하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한국과 일본은 내륙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일부 연쇄 반응은 한국을 특정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도 9.1의 지진이 발생하면 바다 에도 요동이 생기고 이러한 해류와 해수면 발달로 인해 한국의 동해안 도시들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과 함께 화산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본에 발생할 경우 한국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만약에 후지산이 아니라 규슈의 사쿠라지마, 화산이 대폭발을 할 경우 사쿠라지마와 부산은 남쪽으로 400km 거리입니다. 하지만 규슈 지방의 활화산 분화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려면 화산재가 남서 기류를 타고 4일에서 5일간 이동해야 하며 편서풍,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우세할 경우 한국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쿠라지마 화산폭발이 편서풍이 주로 부는 겨울철이 아니고 여름에 일어날 경우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름이 되면 바람은 주로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로 부는 패턴이 있어서 한반도 동해안 도시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본 화산폭발 이후 화산재가 경상남도 합천지역까지 날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화산재는 물에 젖으면 전기가 통하는 성질이 생겨 누전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강진과 화산 폭발은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